이야기꾼 밥만들기 재료는 우리는 찹쌀을 많이 넣어요 찹쌀 이게 찹쌀이고요 얘가 웹쌀이에요 웹쌀 맵쌀. 보통 쌀 음. 그리고 여기도 또 쌀이죠 흥미 적당히 우리 반찬 뭐 이런게 적당히 가 많죠. 얘는 보리살 찰보리살 얘는 귀리 얘는 언젠가 특유에서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진다는 잘 모르겠지만, 일단, 흰강낭콩 처음엔 엄청 비쌌죠? 그 방송 나왔을 때는 외적밖에 없어서. 요즘은 국산이 있어서 쌉니다. 그리고 얘는 그냥, 아니, 서리태, 강낭콩이라고할뻔 했네. 음. 이걸 씻어서, 적 양을 정한, 물의 양을 정한 다음에, 그 삶은, 음, 그, 지금은, 어, 삶은 팥, 삶은 음... 어? 녹두, 녹두인데 기억이 이렇게 안 나네요. 녹두를 지금 다 떨어져서 없고요. 어, 사실 얘보다 더 많은 작곡을 넣는데 작곡이 다 떨어졌네요. 제가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, 물을 이렇게 해서 다 깨끗이 닦은 다음에 삶은 거는 물 양을 정한 다음에 어,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제손 음, 볼록볼록 들어간 그 거기까지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 정한 상태에서 삶은 것은 이미 물이 자기가 머금고 있으니까 그때 집어넣습니다. 삶은 팥 이것도 사실은 어, 팥을 삶아서 이렇게 넣,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다시 또 삶아야 되네요. 녹두도 떨어졌고 이제 팥도 사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다음에 압력밥 밥을 합니다. 아참두 시간 정도 어, 불려놔야 됩니다. 왜냐하면 그 전에 하면은 좀 딱딱할 수도 있고 덜 불려진 게 있으니까 예. 두 시간 정도 삶습니다. 두 시간 후에 다시 촬영하겠습니다. 두 시간을 불린 다음에 어 그러면 물이 많이 없어졌죠? 그 동안 불리지 않았던 그러니까 삶았던 팥에는 별로 안 들어갔겠지만, 나머지 작곡들에게 다 물이 들어가서, 이렇게 물이 적은 겁니다. 이제 삶, 삶으면, 어, 이야기꾼의 밥이, 밥에, 밥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야기꾼의 밥입니다. 냉동시킬 겁니다.